지금보다 5cm 더 크기를 5cm 작아지기. 아, 5cm 더 크면 너무 클것 같은데, 5cm 작아지면 내가 지금. 운전 언니, 뽐 언니, 롱 언니랑 똘이 또이 되는 거 아니야? 아, 그것도 시안이 아, 그거 너무 작은데. <웃음>